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배법 제9강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소의 배상 및 보상에 대한 국제협약과 자율보상협정 첫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어, 첫째 국제협약의 구조와 연역, 두번째 1992년 책임협약, 세번째 1992년 국제기금협약, 네번째 2003년 추가기금협약과 마지막으로 자율보상협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9강에서는 국제협약의 구조와 연역또 1992년 책임협약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약의 구조와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1926년부터 유료오염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어, 그 문제를 그 인식하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른 그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증기선이 발달하고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이 전기 항로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조선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 유류를 해상 운송하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환경파괴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환경파괴로 인한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좀 강구했고요. 이러한 결과 국제협약이 195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협약체제가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해양 유류오염과 관련된 법제들은 결국 유류오염을 방지하거나 또 사고 났을 때 방제를 하는 이런 공법적인 규정들과 또 손해가 발생하는 피해자를 어, 전보해 주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은 역시 1967년 토리케념호 사고인데요. 이로 인해서 1969년 그 책임협약, 그 CLC 협약이 어, 만들어지는데 이 책임협약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전후해서 어, 결국 그 유료염 손회와 관련된 어, 국제협약이나 법제들은 어, 그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적인 관점에서 법제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926년에 유류 오염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어, 여기서 이제 협약 초안을 작성했지만 발효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때는 이제 규제를 하는 쪽이죠. 그래서 오염 음, 연안으로부터 5 0마일내지 150마일에 이르는 음, 수역에서의 음, 유류 배출 방지 또 유수 분리 장치의 개발을 촉진해야 된다는 것등이이 협약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4년에 32개국이 참석한 런던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에서 소위 런던협약이라고 하는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요. 이 협약은 1962년과 1969년에 개정되었다가 1969년에 개정되어서 78년 1월부터 이제 발효된 것이 마폴 협약으로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어, 그 유료용 손해 배상, 유료용 손의 규제와 관련된 국제 협약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1969년은 67년 토리케년호 사고를 계기로 결국 그 손해배상 법제가 법제인 1969년 책임 협약이 만들어지는 으로서 어, 법제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정리된 그 도표를 봤는데요. 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 유조선에 의한 해양유료오염과 관련해서 최초로 제정된 국제협약이 1954년 런던협약, 즉 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Sea by Oil, 1954인데요. 어, 이 내용은 공법적 규제, 즉그 해양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렇지만 그이 당시만 해도 실제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큰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67년 토리케뇨노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료오염 피해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어, 정부간 회사 자문기구, 즉 지금의 IMO인데요. IMO가 국제해법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1969년 11월에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1969년 유류오염소원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즉 1969년 책임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1969년 책임협약은 그 당시에 발효되어 있던 1957년 항해선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 즉 선주책임제한협약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해석법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과실 책임의 원칙을 엄격 책임 원칙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선주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 한도액이 1957년 선주 책임 제한 재배하기 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임 제한액만큼 강제보험을 들어서 피해자를 반드시 보상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비를 했고요. 네 번째는 선주가 유료 염소원내를 배상하지 않을 때는 선주의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 획기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1967년 3월에 토리 캐년호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유류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해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연안국의 개입권 인정과 피해자 구제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조선 사고의 경우에 민사책임 또 연안국의 긴급조치권 등의 법적 사항을 포함 18개 항목을 연구하도록 했고 CMI에서는 국제소위원회를 발족하고 IMO와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67년 6월에 IMO와 CMI가 협력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1969년 3월에는 CMI안을 국제협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 11월에 1969년 책임협약이 채택되는 이런 그 발전을 보게 됩니다. 1969년 11월에 채택된 그 1969년 책임협약은 결국 그 책임의 성질 및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선주국과 연합국 간의 대립이 됩니다. 이 선주국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따라가자고 했을 것이고요. 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연한국에서는 이미 프랑스와 영국에 크게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어, 결과 책임, 즉, 무과실 책임을 무자 이런 견해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책임의 주체를 선주로 하고, 책임 원칙은 무과실 책임인 엄격 책임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법률회의를 개최해서, 어, 1971년까지 새로운 보상제도를 설치하기 위한 국제법률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체까지 마련한 상태로 이렇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한편 1971년 국제기금협약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협약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9년 책임협약에 대하여 선조 측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점과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을 1957년 항해선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의 두 배로 인상한 것이 가혹하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에 의하여 결정되지 못하고 보험시장의 부보능력에 따라서 결정됨으로써 대형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사고의 경우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게 됩니다. 한편 석유해상운송을 통해서 타인에게 위험을 조성하는 한편,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석유업계도 유류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그 손해를 유발했는 선주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1969년 책임 협약을 만들긴 했는데, 책임 협약은 이미 1957년 선주 책임 제한 협약보다 두 배로 높은 책임 한도로 설정을 했지만, 대형 기름오염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 전액 그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선주에게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시킬 수도 없고 어, 피해자는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 그 피해자를 어떻게 손해 피해자의 손해를 어, 전보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해상으로 운송된 기름이 결국 그화주인 정유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유사는 이 기름을 어, 가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어, 2차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이다고 보고 어, 이러한 그 정유사에게도 일정한 어,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어, 이런 법 체계를 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971년 국제기금협약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화주인 석유업계에서 객출한 기금을 조성해서 1969년 책임협약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사고당 4억 5천만 프랑까지, 프랑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어,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한도액을 두배인 9억 프랑까지 증액시킬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1969년 책임협약에 의해서 선주가 부담하는 보상액의 일부를 이 기금에서 어, 전보하는 제도, 즉 어, 롤백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또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상과 선주의 책임협약상의 추가적 재정부담의 구제를 기본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어, 1971년 국제기금의 협약의 배경은 69년 책임 협약이 선주가 책임 주체가 되면서 엄격 책임주의를 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 그 여전히 피해자로서는 그 전액 배상을 못 받는다는 이런 부담,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 한편 여기서 이제 1971년 11월에는, 어, 선주에게 매우 책임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어, 추가적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제기금을 창설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합의가 되었고요. 1971년 12월에 브리셀에서 1971년 국제기금 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협약의 주요 원칙은, 어, 엄격 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과, 1969년 책임협약에 의거하여 지게 된 선조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1969년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1976년에 기존 화폐단인 부안카레프랑을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인 SDR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어, 또 1984년에도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 개정협약은 발효가 되지 못했고요. 그 이후 1992년과 2000년에 각각 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운선진국에서는 대부분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어, 채택한 일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 한가지 특징적인 것이 1969년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결국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 개정과정에서는 동시에 두 개의 협약이 개정되게 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1992년 책임협약과 또 국제기금협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년에 국제기금협약을 통해서 보상을 해도 부족한 이런 대형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재정 발효되어서 일부 국가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한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라는 것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보충해서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이들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외에 2003년 추가기금협약까지도 모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어, 1969년 책임협약과 71년 국제기금협약이 어, 결국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감소되었다든지 또 음. 암흑크 카디조 사고와 같은 예상의 대응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부재에 불충분하다는 점또 화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결국 화주가 부담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또 타협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한도 및 사고 위험 전의 조치 비용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 유조선 이외의 대형선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어, 비지속성 유류의 강한 독성으로 인한 오염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선주 이외의 선체 용선자등 책임주체성에 대해서 어,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반영해서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 마련됩니다. 어, 이 1992년 협약으로 가면서 특징은 어, 여전히 그 책임원칙을 엄격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해상법상의 전통적 책임 원칙인 과실 책임주의를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재판관할에 있어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재판관할지 및 오염 손해를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강제보험제도를 둬서 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선박이 협약에 의한 책임한도에까지 강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 직접 청구권 제도를 뒀어요. 선박이나 선주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어, 현재 국제협약의 그 전체적인 그 발효와 가입 현황을 보면요. 1969년 책임협약은 어, 1975년 6월 19일에 발효가 되었고 어, 32개국이 현재 가입이 되었는데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또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1978년 10, 10월 16일에 발효가 되었고 요 14개국이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또 1976년 책임협약은 1981년 4월 8일 발효가 되었고 53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을 했고 요 또 1976년 국제기금협약의 경우에도 1994년 11월 22일 발효했고 31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76년 책임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왔기 때문에 국제기금협약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책임협약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어, 1996년 5월 30일에 발효가 되었고 141개국이 현재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발효가 되었고요. 어, 92년 국제기금, 아, 이건 국제기금협약입니다. 이건 국제기금 국제기금협약도 96년 5월 3 0일 발효가 되었고요. 어, 118개국이 가입이 되었고 1998년에 역시 우리나라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2003년 추가기금협약은 2003년 5월 16일에 채택이 되었고 2005년 3월 3일 발효가 되었는데요. 현재 32개국이 가입했고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발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임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의와 책임의 주체, 책임원칙, 적용범위, 선조책임자, 강제보험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급진적 제도라는 것이 1992년 책임협약인데요. 이 책임협약은 1969년 제정 당시부터 상당히 급진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급진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까지 있던 어떤 선주의 책임 법제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인데요. 어, 제한적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선주에게 엄격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해상법상의 전통적인 책임 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또 선주의 책임은 제한하되 선주책임제한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한 도입보다 훨씬 높은 한 도입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책임한 도액까지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임의 주체인 선박이나 선주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재판관할 관련해서도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재판관을지에서 어,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소원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그러한 소송이 수행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특징은 1992년 책임협약의 이론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제도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인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등록된 선주, 등록된 선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사실상 소유주, 또 국유 선박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자인데 선박 운항자로 등록된 회사 이렇게 이제 규정했습니다. 어, 협약상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어, 여러가지 다투어졌는데요. 소유자의 선박의 귀국이 희박의 최악국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면 선박의 소유는 보통 편의지적 제도에서 실제 소유자가 선박을 용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페이퍼 컴퍼니를 해외에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에, 어느 나라 실제로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다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단순화해서 선박 귀국 소위 그 페이퍼 컴퍼니 같으면은 페이퍼 컴퍼니가 소유 페이퍼 캄, 컴퍼니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어, 그, 국가가 최악국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협약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항자나 화주는 물론이고, 선조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청구를 할 때, 대상이 줄어들어서 불안하지 않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 이 협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강제보험을 들고, 들도록 했기 때문에, 이 협약의, 그, 협약이 정하고 있는 책임한도인 만큼은, 뭐, 강제보험을 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단순하게 해서, 이 협약의, 협약의, 이 선박이 실제로, 그,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최약국이면은 국제협약이 적용이 되고, 국제협약이 적용되면은 자연히 책임 한도액만큼은 강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통해서 고법적 그 책임 한도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운 실제 운항자나 화주, 뭐또 선주 사용인이나 대리인, 즉 선장이나 선원, 뭐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자,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그 책임을 질 사람을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어, 뭐 손쉽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이볼수 있습니다. 다음이 그 국제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유료염사고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크문노나 그 민법과 같은 일반법의 원칙 하에서의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법이 특별법이라는 것이죠. 협약의 적용을 받는 유료염소모공로 판정이 되면 그는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뿐이며 그 손해가 이 협약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른 일반법을 적용하여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선주가 아닌 선박관리인 선체용선자, 선박건조자 등을 상대로 일반법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는데요.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유료 오염 손해가 아주 규모가 커지면은 자연히그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굳이 그 선박 관리나 용선자 또어 선박 건조자 등을 찾아서 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등록 선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선박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서 선박 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다음 선박법 제8조에 의해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주로 등록한 자를 얘기합니다. 어, 또 국유선박의 운항선사는, 운항회사는 국영회원회사를 별도로 이제 설립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 공산국가에서의 해운회사와 같이 국유선박의 상업활동을 위해서 선박을, 선박 운항을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로 등록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경제체제가나 법적 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내부 부상권 문제인데요. 선주에게 책임을 집중시킨 것은 이 법적 절차를 단순화해서 유료용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선주와 임차인 등과 같은 미이해관계자의 내부관계에서 는 구상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타 책임주체성을 문제에서 등록선주만을 책임주체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선주의 사용인은 물론이고 용선자, 임차인, 도선사, 아, 선박구조자 등의 책임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상으로는 선박운항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체용선자는 책임자인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강제보험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에는 뭐 별로 어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굳이 어 선체용선자를 책임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체용선자가 항상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조선은 페이퍼 캄파니에 등록을 하고 이그 실제 운항자는 이 선박을 선체용선이나 전기용선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체 용선을 하게 되면 이제 선원까지도 전부 용선자가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는 음. 형태겠죠 임차를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가 이 선체 용선자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데요. 뭐 실제 이 협약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전부 그 고려해서 어, 책임 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고 이 책임 보험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 공금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선체 용선자까지 책임 주체를 이렇게 확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원칙인데요. 이 책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선박 외부에서 발생되는 이제 소원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 선조의 책임을 다만 문제 된 것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따질 것인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질, 따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어, 결국 무과실 책임으로 간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이제 손해와 그 사고의 원인과의 사이에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기름이 선박으로부터 유출됐다는 것만 이렇게 입증이 되면은, 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무과실 책임은 영미법상으로는 절대 책임과 엄격 책임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그 일종의 면책사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데 엄격책임은 읍정한 면책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지키게 하는 엄격책임주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 이 엄격책임주의를 따르게 됐기 때문에 유료오염손해를 일으킨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 유료오염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다른 선박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유류 오염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면책 사유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과거에 저는 그 옛날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는 이 엄격 책임을 일종의 그 입증 책임을 전환 정도로 봤습니다. 그 과실 책임주의보다 조금 무겁게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2007년 허베이 스피릿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음, 이때 이제 그 선박이 그 허베이 스피리토의파공이생겨서 기름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 것은, 뭐 허베이 스피리토도 음, 즉시 피양을 하지 못했다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유조 바지선이죠. 그, 유조 아니고 기중기 바지선인 바지선이 삼성 T1입니까? 이 선박이, 어, 그 예인색이 끊어지면서, 어, 유조선에 충돌을 해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샜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조선이 가만히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어, 유조 바지선, 이제 기중기 바지선이 와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기중기 바지선 측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중기 바지선에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상법상 선주 책임 제한이 적용돼서 한 50억 정도의 손해배상액 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조선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약한 4천억 이상의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또, 그, 제 기금 협약에 의한 추가 보상까지 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 무과실 책임, 즉, 엄격 책임이라는 것이, 기름이 유조선에서 샜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유조선 측의 어그 책임으로 묻게 되는데요. 어 이때에 이제 보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무과실 책임을 준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유출되는 선박 측의 과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유출되는 결과 때문에 어 유출됨으로서 생긴 오염 손해라는 그 결과 때문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제가 이제 해석을 잘못했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책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선주가 입증하게 되면 이 면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면 선주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책 사유는 첫째, 유료 오염 손해가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학력적인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으로부터 생긴 경우 두번째 유료오염손해가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서 행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세번째 유료오염손해가 등대기타 항해보조시설의 기능을 유지함에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기타의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대한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 뭐 이러한 것들이 어,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면책 사유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 사유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책임보험을 들게 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어,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하는 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 협약에서도 면책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그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서 행한 자기 또는 부작위는 이제 고의인데요 이 예, 유료 오염 손해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고에 대한 고의보다는, 어, 유료 오염 손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의로, 어, 충돌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그 고의라 이렇게 보게 되고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것은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영국식 면책 사유라고 하는데요. 어, 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국의 경우에 이런 사유를 판단할 때 불가피한 이 리지스터블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면책 사유를 판단할 때는 불가항력이라고 보는데 이보다 좀더 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선주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요.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않고 선조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면책 사유를 영국 대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 주장을 했고요. 영국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는 것은 이것을 면책 사유에 넣어야만 해상보험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그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국이 해상보험에 있어서 시장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할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두척 이상의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유류 오염 손해가 생겼을 때 사고의 원인이 어느 선박에 의한 것인지를 알수 없을 때는 각 선박의 소유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한 선박이 면책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게, 이런 이 규정들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는 라 것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어떤 종류의 선박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기름이 유출되어서 발생했느냐, 또 어떤 오염 손해에 대해서 협약이 적용되는가 하는 이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어디에서, 즉, 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관계는 최악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인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약국이 만약 베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약국이 국내법에 따라 영해 측정기선으로부터 2 0 0회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해에 접속한 영해 이원의 수역까지가 적용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수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고가 아니라 오염 손해이기 때문에 사고는 최약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최약국의 영해나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협약이 적용되는 유류 오염, 유류는 화물유를 살적상태로 운송하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해서 어, 발생된 손해를 얘기합니다. 화물로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선 항의 중인 유조선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유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겸용선의 경우에는 화물로벌크 상태로 유리를 운송 중인 경우와 앞의 항차에서 유리를 운송하고 난 후에 잔류가 선박 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항해 중에 유리를 유출한 경우에는 비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또 적용 대상은 당연히 해상이기 때문에 항해선에 한정이 되고 있고 강이나 호수를 운항하는 선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 군함이나 국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어, 이런 군함이나 그 국유 선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1962년 원자력선 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제정할 때 어, 군함과 국가 소유 선박에까지도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단 1개국도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런 국가의 책임을 너무 물을 때는 협약이 그 결국은 비준되지 않는다는 경험에 비춰서 책임 협약에 많은 국가가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면체, 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사항으로 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의 원인이 된 기름은 원유, 연료유, 중비젤류 윤활류 등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 유류로서 소위 원유죠, 원유. 그 기름에서, 원유에서 추출된 이제 기름 중에서 어, 저,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선박 내에서 화물로 운송되거나 그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IOPC 펀드가 그 92년 책임 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의 적용과 관련해서 비지속성 유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선적 당시 ASTM 메소드 B8687이나 그에 따른 개정 방식에 따라 시험할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증류되는그 유류를 우리가 비지속성 유류라고 합니다. 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유류는 모두 지속성 유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 유료염 손해라는 것은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와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유리가 유출되거나 배출된 장소 어디든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리에 의하여 그 선박의 외부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를 얘기합니다. 또 환경손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익의 상실과 환경회복을 위하여 취할 상당한 조치 비용에 한해서 이러한 유료용 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또 선박 외부에서 라는 뜻은 반드시 해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육지나 다른 선박에 유출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기름이 흘러가지고, 어 육지에서 갯벌을 오염시켰을 때 이러한 손해를 또 전부 어 선박 외부의 손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사고의 범위에 유료 오염 손해를 초래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류유출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이, 위협이 있었다면 유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인한 합리적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강이나 호수를 운하하는 선박 또는 근해설비 파이프라인 등으로부터 세어난 유류오염 또, 건 화물선 또는 유리를 화물로서 어, 벌크로 운송하지 않는 유조선으로부터 세워나온 유류로 인한 오염주. 이걸 이제 결국 포장된 화물, 뭐 드럼 단위라든지 캔 단위로 포장된 그 기름은 한꺼번에 유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비지속성 유류로부터 입은 손해.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금방 그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오염이 뭐 지속될 우려가 없다고 봐요. 다음은 20약의 채약국 영토 또는 영해 외부에 존재하는 설비에 의해서 입은 손해 또는 비채약국의 영토 또는 영해 입은 모든 손해 구조자와 선체의 용선자에 대한 클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앞에 적용 범위와 적용 제외 대상 면책 사유를 종합해 볼때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음은 선조 책임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책임의 최고 한도액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단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천톤 이하의 선박은 일률적으로3 0 0만에 SDR, 5천톤에서 14만톤 사이의 선박은 3 0 0만에 SDR에 5천톤을 초과한 톤당 420만 SDR을 꼽방 금액이고, 어, 이러한 계산이 총액이 5,970만 SDR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주 자신이 그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 한 자기나 부자기 또는 그러한 손해발생에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범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2000톤 이상의 유리를 화물로 어, 살 적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에, 최악국에 등록된 선박의 선주는 이협약상의 선주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 한도에 해당되는 유료오염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은행보증, 기타 재정보증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대규모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경우 선주의 재정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요. 총자산이 유료오염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선박을 한두척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선주, 자연인인 선주나 자연인인 선주 소형선대를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 등의 경우는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유조선이 P&I나 또는 국제유조선보상협회에 이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제보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보험 또는 재정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유료용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자나 재정보증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 그청구 어, 그, 유료염 손해 배상 보장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그, 입법 동향이랄까요? 어, 이러한 그, 입법 동향과 또 1992년 책임 협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첫째, 토리케녀노 사고의 영향으로 제정된 유료염 손해 배상 보장 관련 국제협약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상 책임원칙과 면책사유에 대해서 어, 토론해 봅시다. 그 다음은 1992년 책임협약상 강제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시다. 네번째 1992년 책임협약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그 효용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상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